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12년 만에 한강의 선유도 선착장 공원을 찾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가까운 곳이 더먼 곳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볼 일을 끝내고 배가 철철해서 이렇게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라면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라면과 기본적인 음료, 그리고 먹거리 한두 가지를 사서 이곳 공원의 벤치에서 먹방 아닌 먹방 허기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김치를 사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물 가득히 매운맛이라." 담았어. 지금부터 먹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o